마음에 드십니까?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지가, 이제, 용목한 벌이 들어왔는데요. 바지를 보면은, 바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재단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지 기장이 커요. 그래서, 기장을 줄일 겁니다. 그래서. 초고을 위주로 해서 좀 자세하니 찍겠습니다. 바지를 찍을 때는 기장을 먼저 잘라냅니다. 기장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죠 지금? 같이 놓고 시접을 2인치로 줍니다. 바지 시접을 여기로 잘르면되겠죠 그래 똑같이 잘라면됩니다. 그어진게 조금 틀어지게 그어졌으면 자를때 빠른하게 잘르면됩니다이리고 그래, 버리고요. 꺾임선을 표시해줘야 되겠죠 이거 지금 8인치 반정도 되더라고요 주장이 음, 8인치 8분의 5, 4분의 3이네요 8인치로 할거에요 4분의 3 정도 줄일 겁니다. 요즘 기성복들이 보면은 7인치 4분의 3 나옵니다 일단 뒤집고요 그래서 지금 줄인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많이 줄여듭니다. 이렇게 많이 줄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좀 재, 재단을 하려면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재단하는가, 그것을 초보자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재단할 것인가. 잘라낼 자리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뺍니다. 일단 뒤집어야 되겠죠? 다 뒤집어졌으면 이제 허리가 조금 커요. 한 1cm 정도 그래서 허리를 한 1cm 정도만 줄일 겁니다. 약간 좀 크더라고요. 그러면 기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따는 겁니다, 허리를. 이거 하나 정도는 따줘야 돼요. 그래서 뒤집어가지고 밑에 삭지 마라고 붙여놨는데요. 떼어내버려도 됩니다, 붙일 필요 없어요. 붙여주면 좋겠지만은, 지금 막 사갔잖아요, 이렇게. 이런 삭지 마라고 붙여놓은 거거든요. 여기 잘라내고 오바르크 쳐버릴 겁니거 여기 오바르크 이렇게 칠 거예요. 근데 단한데 보면은, 여기가 지두 줄로 바뀌었잖아요. 쥐고 을집어넣어가지고딱만낸이렇게풀어지죠쭉 따면 됩 담아낸 쥐고 담아이렇게담면딱풀이집니담아이렇아낸답이 담아낸 답 여기를 보면은 여 지금 두 줄로 박혔잖아요. 요 위쪽이 이쪽이 두 줄이 박혔으면은 위쪽에서 밑에서 두 줄로 박혔으면 밑에를 이렇게다 잘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같이 똑같이 잡고 이렇게 빼줍니다. 그래도 잘안 되면은 다시 해야 되겠죠. 먼지가 깨서 그런데 이제 반대편 여기는 이제 한 줄로 박혀 있고 여기는 지금 두 줄로 박혀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여기서 먼지가 많이 떠가지고 뚝 빠지지 이렇게 그럼 했으면은 밑단 정리하고 뒤판 뜯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접혀있는 여기에 펴줘야 되겠죠 이렇게 나중에 다른 길에 생각해서 그래서 표시를 했으니까 아까 밑단 끊은 표시를 했으니까 미리서 꺾어줍니다 제가 아까 2인치 표시를 했는데 표시가 잘 안됐나봐요. 표시가 돼있죠 2인치 여기도 2인치 여기를 딱 잡고, 없고, 여기도 잡고. 딱 놓고 여기를 잡고 딱잡서반드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 나중에 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뒤판을 펴줘야 재달할 수가 있잖아요 이 놓고,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옷을 줄일 때에 음, 핀바리로, 핀으로 찔릴 때에 아, 어디를 얼마만큼 재단을 해야 되겠다, 쳐해야 되겠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것이, 재단이 조금만 잘못돼도, 가격 때는 좀 잘못 봐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제가 표시는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이만큼 줄인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지금 1cm 줄이니까 이 정도. 자를 이렇게 됐을 때요. 보통 옷은 이렇게 줄여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주름이 있는 바지인데, 뒤판에서 좀 땡기게 해가지고, 힙을 좀 막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나왔을 때,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이정도 넣으면은 힙에서 당겨주면서 이게 앞판, 여기 뒤판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초보자들도 누구나 수선집에서 고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 미시 너무 지금 옛날 옷이라 깁니다 지금 보면은 5인치가 나옵니다 5인치 좀 쳐버릴 거예요 이렇게 4인치 반이나 4인치 정도로 4인치 반은 4인치 4분의 1 정도 이정도 쳐버릴 겁니다 이거. 그럼 한 1인치가 쳐져 나가는거예요시정을 반드시 여럿은 없어요. 여기서는 일자로 오비까지는 딱 일자로 그대로 딱눌러두고요 여기서 갈 때는 그대로 쭉 가면서 여기는 2 c m 만 남기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듯 하잖아요, 지금. 한듯 한데, 보면은, 여기 힙을 보면은, 이쪽이 좀금 좁은 듯 하죠. 앞판보다는 더 적을 거예요. 안 그러면 앞판 쪽에 같이, 같이 줄여야 되는데, 앞판, 뒷판에서 당겨가지고 주름이 벌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8분의 3 줄일 거예요. 잘 됐을 때 여기가 지금 무릎선이잖아요, 여기 무릎선 여기가 지금 무릎선이라 표시가 되있네요, 무릎선 거의 그 일자로 가보면 안되고요 이 폭하고 이 폭하고 무릎선에서는 좀 버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진에서 나중에 보면은 제가 사진을 올려가지고 설명하겠지만은 그 나머지 남는 양을 지금 쳐내 주는 거예요 얘가 네, 지금 너무 네. 지금 입로 올라갔죠. 그래도 좀 올라간 듯합니다. 이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밑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가 완성선인데 여기를 완성선으로 잡을 겁니다. 그럼 이 정도가 지금 1인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1인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요 정도 1인치가 없어지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데게좀듯안한것 같아요. 그러면잘 놓고, 밑에 칠 항상 잘 봐야 됩니다. 그 2cm만 놓고 잘라오면 돼요. 주름이 있다 보니까 개성복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이 앞판에서 여유를 조금 주고 많이 주고 덜 주고 뒷판에서 많이 주고 근데 이건 지금 주름이 있는 상태에서 넣어보면 주름이 많이는 들어간 게 아니고 1인치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주름이 여기 보면은 주름이 1인치밖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앞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앞판을 좀 쳐낼 거예요 미을 그래서 여기서는 팔분에 3치고 그래서 다른 옷 같으면 이런 식으로 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좀많해서 양이 좀 만, 앞판에가 좀 많은데 돼서 앞판을 좀 쳐내볼 건데. 밑도 좀 너무 길어서 약간 좀 쳐버릴 겁니다, 이렇게. 이 우라를, 자, <웃음> 우라를 자를 때는 좀. 그냥 그대로 자르는데 1cm로 여기서 딱멈춰가지고 중간에서 오라가 달렁거리면 오가롭고 못치거든요. 오라가 달려 있게끔 한번쫙 열려서 다르줍 그리고 기판은 항상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뒤집었을 때 뒤에서 엉덩이가 안, 안 들어가요. 안 그러면 엉덩이가 뒤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일자로 나와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안됩니 재땡겨줘야 된대. 터와 e 일자로 나와야 되겠죠. 예, 이렇게 일자로. 딱 맞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바지를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턴을 배울 때는 이렇게 세, 네 쪽이 맞아야 돼요. <웃음> 근데 배 나온 사람들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뒤판이 큽니다. 주머니를 짤 때에는 이쪽에서 2인치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뺍니다. 그래서 배가 많이 나오고 큰 사람들은 이쪽이 넓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한 가운데 들어야 되겠죠. 맞춤으로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기판이 더 크잖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그럼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다릴때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재봉선이 밑에 재봉선하고 위에 재봉선하고 맞아야 된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초보자들은 모르면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봐가지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놓고, 반드시 놓고, 일자로 떨어지게 하고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으로. 초보자들은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해봐야 돼요. 이렇게 쭉, 빠드시 가서, 앞판부터 딱 눌러주고요. 고쳤을 때는 이 주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했다는 거예요. 손을 밑에다 넣고, 아이거를 여기다 넣고, 이 안쪽에, 안쪽에 있는 놈, 이쪽을 빼내는 거예요. 여기다 해놓을 놓고, 이렇게 해서 빼내줘야 이 곡선이 나옵니다. 곡선이 그냥 힘이 없는 사람들은 힘이 시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곡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옷이 잘 나온 옷입니다. 이렇게 잘 고쳐졌다는 이에요 이 곡선이 안 나오면 옷이 잘못 고쳐진 거예요. 그대로 뒤집어서 놓고. 조금 앞으로 당겨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 주름을 기준으로 해서 주름을 잡고, 이렇게 주름을 잡고, 딱가지고 나머지는 뒤, 뒤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다릴 이게 일직선으로 나와야 돼요. 재봉선이. 마음대로 하세 지금 옷은 잘내리입니요 밑에 재봉선을 좀 맞춰주고요. 여기도 맞추고. 잘 모르면은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봐야 돼.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안쪽에 질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고 일직선이 안 나왔으면은 이렇게 잡아주는 거같요이 곡선이 나와야 된다 이 곡선 양상 그 다음에는, 오른쪽부터. 지금 주름이 있죠. 주름이 있는 바지는, 이게 여기 지금 반이 치어접어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반이 찢어 접어진데, 아 고마대 끝나는 지점 이 끝나는 지점까지만 눌러주니까요 빨리 가고 이러면 조금 한 몇초만 더 시간을 줬다가 항상 어르신들이 계신 데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데니까요 남자고 여자 옷을 입으면 그게 제일 잘 나와야 됩니다. 아, 고마대 저기 밑에가. 이기때문에 항상 여기를 이렇게 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팀 다림질쓸 때는 스팀을 너무 많이 준다고 달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조금씩 조가면서도 거기만 딱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스팀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다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는 여기까지만 다리면 되는데 여기가 주름이 져서 내가 다려보겠습니다 다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했을 때는 이, 주름 바지를 고쳤을 때는, 땅렇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딱 반드시 놨을 때.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반대 잡고, 쫙가면서 끝까지 하지 말고. 끝만 이렇게. 끝 일자로 딱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일자딱안 떨어지잖아요. 여기쯤 와가지고 끝에만. 그러면 볼까요? 잘 떨어졌죠. 옷을 입었을 때 여기가 전혀 구겨진 게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반듯하게 딱잘 떨어졌습니다. 잘 떨어졌죠? 그럼 이제 다른 걸 하나 또 다려 보겠습니다.